여기는 요새 한창 핫한 플레이스 을지로 3가입니다 거의 9년만에 친누나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려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검색해보니 을지로 3가 을지바른병원이 검사기도 괜찮고 친절하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누나한테 줄 김치랑 김이랑 선물을 잔뜩 사들고 짐을 챙깁니다 30분 내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코비드 양성이 나오면 보름 되는 거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비행기여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죠 공항의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합니다 저는 델타항공을 타고 가는데 일단 디트로이트까지 12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7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2시간 동안 캔사스의 비행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디스크 터질 각오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죠 델타항공의 서비스는 그냥 그래요 은근 미국 애들이 무뚝뚝한 게 있죠 한국 승무원과 서비스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기내식도 그냥 그렇네 그나마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만족을 합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좌석이좀 널널해서 잠시라도 누워서 비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항... 미국 입국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기존의 출국 3일 전 코비드 검사가 입사 시간 이내 출국 하루 전에 검사 기준 음성이 나와야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 하루 전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하죠 위드 코로나 때 항공편 부킹을 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심해져서 갈까 말까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누나를 못 봐서 가족 대표로 뭐나먼 비행길에 오릅니다 새벽에 디트로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건물들의 불빛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저는 외국인이라 외국인 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피곤이 엄습해오지만 여기서 긴장을 안할수 없죠. 미국은 유난히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것 같네요. 앞에 심사 받는 분들이 꽤 오래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유독 심사하는 분한 명이 꼬치꼬치 캐묻는것 같더라고요. 펜이 저 분한테 걸리면 안되겠다 싶은 찰나에 내국인 심사가 다 끝나서 다행히 그쪽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입국 거절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일단 얼굴 사진을 찍고 질문 인식을 열 손가락 다 합니다. 질문은 간단했어요. 미국에 온 목적이 뭐냐? 눈난을 만나러 왔다. 얼마를 가지고 왔냐? 현금 얼마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왔다. 그럼 즐거운 여행을 해라 하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까 까다롭게 심사한 분한테 심사받는 여자분은 결국 세컨더리 루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입국해서 다른 곳으로 경유를 하게 되면 일단 짐을 찾아서 다시 붙여야 합니다. 일사천란하게 짐을 다시 붙이고 일단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상쾌한 디트로이트의 공기를 마시면서 좀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캔사스행 비행기를 타려면 7시간 정도 공항에서 기다려야 돼요. 공항에서 딱히 뭐할 것도 없고 몸 피곤하고 다시 입국 수속을 하고 간단히 식사한 후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긴 기다림 끝에 캔사스행 비행기를 탑니다. 국내선이라 비행기가 작아요. 2시간만 버티면 되니까 참아봅니다 드디어 캔사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기 참 아담한 공항이에요. 우리나라 고속터미널 같은 곳도 되는 곳입니다. 짐 찾는 곳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계속 이렇게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오즈의 마법사 알죠? 그 배경이 바로 켄사스잖아요. 여기 정말 토네이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누나 매움을 만나고 누나는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저녁을 먹어야 해서 가격대비 괜찮다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든코랄이라는 곳인데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역시 미국답게 디저트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수박, 오렌지, 라임 슬러시, 당근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젤리, 퍼지, 빵 풀이.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빵이 아주 부드럽고 만났어요. 버터는 바로 발라먹기 좋게 적당한 온도로 보관 중이었고 프라이드 치킨, 감튀, 피자, 그리고 맥앤치즈, 각종 더운 야채, 할라피뇨도 있습니다. 레몬과 각종 소스. 참 언글리버블 합니다. 자, 영수증을 보면 세명이서 53.97달러 음료 두잔 포함 가격입니다. 한국돈으로 65,000원 정도 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저렴해도 덜일인가요? 여기 주인장한테 괜히 미안해집니다. 1인당 15불 아, 대략 17,000원 돈이에요. 빕스의 절반 가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테이크도 무지한 일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드레싱, 과일 크림차우더와 치킨솥, 나초와 살사 사워크림과 토띠아 정말 다양합니다. 미국식 멕시코식 주류인 데, 놀라운게 손바닥 는는스테이크는 문제 아닙피다 데, 가격이 정말 깜이할 만합니다. 는 별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렇게 미의스러운각종 붓기가 있습니다. 밥도먹었으는집으로향 합니다. 크리스마스라 집에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선물도 한가득 있고 물론 나한테줄 선물은 아닌 것같고요 어쨌든 오즈의 마법사와 도로시가 있다는 분여스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하루 늦어서 이미 한국은 크리스마스가 지났겠죠 여러분, 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기를 바랍니다